화음을 적재 후 덮개를 씌우는 중 추락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해당하여 교통상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5-15405 대구지법 2015-13292 나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메탈 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집게차로 피고가 운전하는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비철금속의 상차 작업을 마친 후 피고가 위 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당해 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자 교통상해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타순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보지 아니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약관에 의하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 교통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하약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 손해에서 제외하는 것은 하역 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 별개로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로 규정한 하약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상의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